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그래프를 만들 때아난 조금 더이 그래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아주 희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ppt에 요렇게 뭔가 좀 느낌 있는 이런 입체 도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응용하면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요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요 어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닌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노력을 활용해서 좀더 예쁘게 만들면 좋은 거잖아요. 그쵸? 자 그럼 지금부터 이지쌤과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죠. 아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자 무슨 무슨 판매 보고서 분석 자료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상단 삽입으로 가시면 여기에 도형이 있습니다. 도형을 누르면 여기 기본 도형 중에서 여기에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. 이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일단 조그맣게 하나 그려볼게요 오! 이렇게 정육면체가 그려졌는데요 자이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다가 텍스트 상자 입력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A 제품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글꼴도 나눔 스퀘어 라이트 채로 바꿔 줄게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 같은 경우엔 보통 회색으로 하는 편이에요 선 없음 채우기 약간 옅은 회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위쪽에 퍼센트 %를 입력해야 되는데 퍼센트 %를 입력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텍스 상자 그대로 복사해서 뭐한 10% 10.5% 그 다음에 글꼴은 조금 더 두꺼운 글꼴로 바꿔줄게요 눈에 띄어야 하니까 자 이렇게 만드셨죠 그 다음에 여기 애니메이션을 잠깐 줄 건데요 애니메이션은 여기 있는 거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닦아내기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올라오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재생 시간을 0.3초로 해주시고 그리고 밝기 변화까지 자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두면 끝이에요 나머지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자 여기에 있는 이것을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그래프가 4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 마지막 복사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후에는 요거 작게 조금 더 크게 좀더 크게 마지막 왕창 크게 텍스트는 조금 더 크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여기 맨 오른쪽이 강조가 되어야 한다면 이것의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아무거나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방금 전에 애니메이션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따로 애니메이션 넣을 필요가 없어요 볼게요 A제품 하나 둘셋 넷까지 어떤가요 정말 쉽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그래프를 응용해서 만든다면요 자요것을 그대로 Ctrl-G 그룹화를 시킵니다 일단 그리고 Shift키 누른 채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Ctrl-Shift키 누른 채또 하나 복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. 그러면 순식간에 두 개의 그래프를 만드신 겁니다 글씨 크기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를 크게 하고 이를 작게 할 거다 자 어떤가요? 자 방금 전에 복사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고 그리고 글꼴 크기만 줄여주면 아주 쉽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응용을 한다면 위쪽에 텍스트와 도형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4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? 이 도형만을 활용해서도 정말 세련된 그래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그래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스상 이지쌤이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파일은 더보기란 댓글에서 다운로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